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어떤 메일들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됐죠.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생각, 노력에 대한 어떤 고민, 노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인생 고민, 갈래길에서 내가 여기에 노력을 투여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내가 낼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가 노력을 했어도 이게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결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내가 헛수고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닐까? 무언가에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 움츠려 드는 거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신중하다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 노력이란 게 어떤 결과물을 내가 무조건 가져오게 되는 최선의 어떤 선택, 최선의 어떤 도구 그런 최선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완전 최적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그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노력이란 건 약간 걷는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노력을 생각하면 저는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평지 이렇게 걷죠 뭐 경치도 보면서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 어? 근데 그 걷는 것 자체로 운동 어떤 효과도 있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위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약간 리프레시 하고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우리한테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또 노력이라는 것도 내가 이 투입을 했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거는 당연스럽게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아주 당위적인 그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최악이라든가 최저상태를 모면할 수 있게끔 마지노선을 내가 그을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도전을 할때 내가 노력하고 뭔가 시간을 투여했으면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내가 그 결과에 따라 내 노력이 보상받는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이 노력을 투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뛰어든다? 자 이게 아니라 뛰어들더라도 내가 방향을 잡아야겠죠. 자 방향이라는 건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노력. 노력으로 치면 턴이든 악이든 좋든 나쁘든 이걸 떠나서 노력의 기준에서 보면 도박을 하는 것도 노력입니다.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의 골몰하고 뭔가 애를 쓰는 거예요. 도박을 하려고 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 이런 것도 노력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 목적에서 실패하게 되면 0이 됩니다. 남는 게 없는 노력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의 결정에 있어서 내가 이걸 실패하더라도 과정 자체에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지식을 쌓는다든가 과정이 남는 그런 노력이라면 값이 0이 되는 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0시간의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해서 10시간에 해당되는 보상이 나한테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는 거 자, 이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10시간의 보상보다 20시간의 보상이 올 수도 있고 0의 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마음이 무너져요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응당의 대가가 나한테 안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력과 운이 합쳐져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느껴진다 과정 속에서도 자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도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서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노력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한테 남는게 영 이에요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격가지 들은 나중에 진짜 어느 때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인 키워드 라고 생각되는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도전해야 될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도전하면 이걸 놓치지 않을까 지금 막 도전했을 때 놓쳐 버리면 이 메인 키워드는 영영 사라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점점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시간만 유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노력이라는 건 그냥 걷는 거예요 최선의 최적의 결과를 무조건 가져오는 최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냥 그 과정이에요 실패를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노력인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잘못된 방향의 노력인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메일들 아,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